브랜디 페퍼 하이 지금 있는 장비 없는 장비 다 꺼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드디어 실었거든요. 제가 오늘 퍼디언니랑 허접캠핑 가기로 해가지고 갬성 캠핑 아니고요. 허접캠핑 허접캠핑 할 거예요. 우리 가볼게요 도착 도아 진짜 퍼디언니 지각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텐트는 퍼디언니가 갖고 있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리와 앉아! 거기 앉아있어! 왔어! 왔어! 비 오는 거야? 해모 해모 아 이게 해무야? 어 물방울 같은 거 보이는데? 어 멋있어 멋있어 <웃음> 우리 진짜 색감이 감성이라는 1도 없는 중구 남방의 끝이야 그거 알지 그냥 어디 가면 아저씨들이 <웃음> 요즘엔 아저씨들도 구색을 그 맞추더라 띠로 띠로 띠로 띠로 어디 이거 갖고 싶어서? 진짜 <웃음> 이 끔찍한 혼동 혼동구구 알동구가 없어 아, 알동구가 없었어 저희는 엄마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웃음> <뭉쏘러> 엄마표 그릇이랑? 엄마표 콩나물국이랑? 어 맞아 우리 엄마가 콩나물국을 콩나물국 해줬구요 콩나물국 엄마표 또 김치 어, 엄마표 아니 <뭉쏘러> 엄마가 산 김치 어, <뭉쏘> 엄마가 뚫으신 김치 네네. 어 뜨꾸미 맛있겠다 내가 쿠팡 <뭉쏘> 이제 새벽 배송으로 시킨 거구요 <뭉쏘> 좋겠다 우린 새벽 배송 안해 니가 회사 몇시? 조용히 해 기다려 <웃음> <웃음> <FILOS>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파라솔 가장 고가이고, 어, 감성템 탑1이고요, 이게. 이거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외건. 웨건. 외건은 진짜 거의 초반에 샀어요, 제가. 어, 이거 고릴라 캠핑에서 아주 가성비로 아. 샀고, 이것도 고릴라 캠핑에서 아주 가성비로 산. 뭐라 그러죠? <웃음> 테이블도 거기서 그 캠토리 <웃음> 이거 폴딩박스는 저희 엄마거고가성비템이고요 이것도 저희 엄마 거. 아 어, 브루스타? 브루스타 그리고 이 코펠도 저희 엄마 거. 어, 이 감성을 따라한 약간 이 접이식 테이블도 저희 엄마꺼 물테이블 요새 유행하는거 그쵸 그쵸 그럼 저희 엄마의 구이 바다고 인용 의자가 있어요 제 거. 저것도 이제 보릴라 <웃음> 템페에서 <웃음> 스위스 뭐, 네, 알파인클럽이라고 쓰여있네요. 뭐. 저희는 음. 그냥 실용, 실용성만 실용 어. 생각하고 샀어요. 그리고 여기 또 감성태 하나 등장을 했거든요. 론체어가. 론체어, 저희 끔찍한 혼종인 이유가 감성과 실용성과 낚시아수씨 <웃음> 감성을 같이 챙긴 어. 타프는 저도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차 어. 안에 있었고. <웃음> 저희 엄마가 산 거예요. 이거 보냉 가방이고, 이거는. 이거 이마트에서 샀거든요, 네, 이거는. 이건 그래서. 저희 아빠 가사죠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는 마실 그스 피커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리즈리야 진짜. 어, 이거 불, 블루트, 블루트, 이렇게 블루트스, 역사가 깊은, 그래서 좀블루투가 깊은 브랜드. <웃음> 저 랜더 <랜드>, 엄마가 <웃음> <웃음> 저희 오늘 밤에 되 저희 유일한 조명이 될 아이두젠. 아이두젠. 아이두젠이라는 그... 처음 보는 이거 그냥 펼치면. 커집니다, 이제. 안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 이불이고요. 제 비닐봉다리에 사서, 제 이제 집에 제 침대에 있던 이불 베개 그대로 가져왔고 <웃음> 이렇게 큰 비닐봉다리 좀. <웃음> 이거는 약간 감성을 좀 따라했지만,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는. 어, 맞지? 가격이 얼마죠? 두 개에 7만 얼마예요. 원 플러스 원으로 샀죠. 그러니까, 어, 그럼 조금 고가다.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가 같이 사 어, 우리가 같이 두 개를 이, 네이처 샀죠. 네이처 이거. 하이크에. 네이처 하이크, 이거. 좌충 매트. 세 조각도 공거기다 네이버 포인트를 모으고 모아서. <웃음> 조금 저희의 뭐. 이렇게 캠핑 존이 완성됐고요. <웃음> 내가 지고 와있어. 나는 난 괜찮아. 난 만족해. 이 정도면 불편한 거 없어. 너도 자. 충성! <웃음> 충성!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 터치! <웃음> 하이 터치! 하 <웃음> <웃음> 하이도 해주세요. 하이도. 페퍼 니가 안 먹어? 페퍼 먹나 봐보자. 페퍼. 와 요새 다이어트해서 먹네. <웃음> 진짜. 아, 나 이거 이런 거안 먹잖아. 안 먹거든. 라면 물은 차라리 많은 것보다 좀 적은 게 낫지. 어 적게 해 주세요. 그. 아, 이제 한, 한 시간 정도 자고 다시 처먹기. 지금 이렇게 나갔을 때 바다가 보이는 걸 상상하고 왔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거든요. 해무가 거칠 생각을 안 해요. 다 해무야. 음 맛있겠다. 아 어, 뚜껑에 먹어야지 역시. 너무 맛있거든요. 안삽니다. 솔방울... 안합니다. 솔방울인데 똥을 물고 온 건지 도 모를 정도의 게 <웃음> 똥인지 솔방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돌아... 지치지도 않냐? 진짜 너네 이거 뭐라 하죠? 하루대... 네. 하루대라 그러나? 하루대를 저희가 빌렸죠. 또 우리도 불멍을 할수 있게 되었죠. <웃음> 우리 라이터로 붙이려고 했죠. 그거. 클렌징 오일까지 나와 <웃음> <웃음> 클렌징 오일로 해야 되는지 혹시 클렌징 오일에도 불이 붙는지 전문가, 전문가 선생님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타지 않게 조심해 우리 애들도 나름 불멍짬바가 있잖아 그래도 <웃음> 아왜 자꾸 이렇게 불이 다시 꺼지지? 바람 때문인 것 같아 바람 저거 어때? 좋은 생각이지? 네, 네. 봐마 오빠가 그더 좋은 것 같아. 진짜. 된거 같지 않아? 원래대로 하면 근데 계획대로 알정구가 있어야 되는데. 알정구는 포기하세요. 다음엔 알정구를 사서 도전해보자. 그래 응. 근데 진짜 따다하다 <웃음> 너무 좋다. 너 흘린 거다 먹어, 니가 어 근데 여기 불, 이거 불씨가 예쁜데? 체제야 왜 그러고 있어 우리의 잘못했사 불이 부족해서 핸드폰 <웃음> <웃음> 조명을 들고 하지만 비록 조명통 세개인거 알죠? <웃음> 죽자! <웃음> <웃음> 지금 비가 새고 있거든요 손에 닿으면 <웃음> 물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웃음> <웃음> 물기가 가득한 방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음. 경험 처음이야 아침에 얼굴에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오냐 대체로 흐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와 우리가 지금 8시도 안된이 시간에 이 바람을 빼내서 쉬고 있다 지금 날씨가 너무 흐리고, 텐트에 물이 새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먹으면 어떡하지? 그거를? 그거 먹으면 어떡하지? 야 그거 먹는 건 아니지? 압수 먹는 건 아니에요 스즈 <웃음> 수수, 꼬라지가 스즈야 꾹꾹 눌러가지고 아니 우리 이거 끼우는 이거 이거 없었나? 지금 퍼디언니네 동네 에 들려가지고 퍼아드 말리고 <웃음> <웃음> 엎드려 <웃음> <웃음> 기다려 간지마 뭐, 카페 이리와 이가 이리 애들아 뒤로 가 줄게 줄 거야 어. Cool. 그랜지도 모르겠지. 모르겠지, 그런지도. 왜 이렇게 했지?